만약 세계재난이 닥친다면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식량은 무엇이 될까요? 벌레? 노노. No, no. 라면? 노노. No, no. 바로 고구마입니다. 호마고구마 호박, 호박고구마! 과학자들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 중에서 고구마를 손꼽았는데요.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고구마 말랭이, 군고구마, 삶은 고구마 및 각종 식재료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옥수수, 감자와 함께 구황작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황작물이란 기상조건이 나쁘더라도 주요 식량작물인 쌀, 보리 등이 흉작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감자, 고구마는 흉년이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최후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구마가 보유한 성분으로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옥수수의 2.3배인 높은 탄수화물을 제공해서 포만감을 빠르게 느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농림 수상선도 고구마를 단위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고의 부양인구를 먹여 살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을 정도면 옥수수는 한명 쌀은 2.4명이지만 고구마는 무려 3.9명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모두 건강해지도록 합시다 <목소리>